안녕하세요 대하니 오늘은 아니아니실시 17번째 시간으로 미니 피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예요 또띠아, 레인컨 파프리카, 양파, 피자치즈, 토마토소스가 필요합니다 쉽고 간단하니 여러분도 쉽게 만들 요리할때 반드시 프라이팬에 열을 올리는거 잊지마세요. 첫번째, 토띠아를 프라이팬에 올린다. 단,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두번째, 토마토소스를 토띠아에 골고루 펴서 발라줍니다. 세 번째, 썰어놓은 파프리카를 토마토 소스를 바른 또띠아 위에 세팅을 합니다. 네 번째, 썰어놓은 베이컨을 넣어서 다시 한번더 세팅을 해줍니다. 다섯번째, 썰어 놓은 양파까지 이쁘게 세팅을 해줍니다. 마지막 피자치즈까지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치즈가 녹히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아니는 참고로 프라이팬 뚜껑이 없어요. 오븐에서 익혀야 되지만 저 아니아니는 오븐이 없기 때문에 전자렌지에 뚜껑을 덮고 40초간 돌려줬습니다. 미니피자 완성! 다시 한번더 복습하기 위해 만드는 과정 보여드립니다.